네 안녕하세요 골팡이 여러분 호터이요자 여러분 이제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다는 가물치를 잡아서 가물치 곰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물치가 굉장히 임산부한테 좋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 보시면 은혜가 마지막에 가물치를 잡아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가물치를 잡아러 가가지고 가물치 곰탕을 해쳐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자 여러분 지금 임산부에 좋다는 가물치나 잉어 이런거 잡아가지고 푹 고와서 은혜 한번 해주려고 여러분 여기 이제 풍경 아실 거예요 제나가리 티키타가 소울레이트 안녕 <웃음> 아, 정현아입니다아 근데 요새 뭐 가물치나 잉어 이런 거좀 나온다 그래서또 은혜가 임신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어 많이 드려서 <웃음> 가물치 푹 고와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그 시아버지 많이 찾아오세요 며느리한테 그거 네. 해주려고 네. 임신아 근데 그렇게 사가시면 같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며느리랑 아그 며느리분이 시아버님 없을 때아못 먹겠는데 <웃음> 사실 은혜도 아마 그런건데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오늘도 한탕 좋네요 지금 또 가을고기들 살 엄청 쪄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돼지죠 <웃음> 오늘 몇개 터나요? 강망 두 개랑 강망 하나의 통발 생기가 여섯 개 그리고 이제 통발 열어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여기 검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통발입니다. 통발 열 여섯 개 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큰일 났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웃음> 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통발 바로 보는 거예요? 오 어, 이거는 뭐 해루지라도 되겠는데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웃음> 그런 말이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아이 <웃음> 뭐야? 뭔 소리요? 예 퍼쏘는 거예요. 어 무섭다. 사장가예요? 제한. 어버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왜 이러지? <웃음> 망했다. 진짜? 뭐예요? 모래무지? 아, 한 마리라도 좋다. 와, 한 마리 나왔다네. <웃음> 여기 안 나와도 안대 네. 있어요, 또. 안 돼. <웃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돼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웃음> 어떡하지? 아, 세 마리. 두 마리야. 세 마리, 세 마리, 오, 한 마리도 오, 했어요. 두 마리 했어요두 마리 되고 생각했는데, 세 마리니까 기분이 <웃음> 더 좋네. 와, 대롱갱이 있고, 모래무지 두 마리에. 콕지 이거 작죠? 아, 네? <웃음> 어차피 이거 적금이야. 들어가. 네. 통발로 들어갔다. 와. 아싸. 어우, 씨, 망했다. <웃음> 몇마리요? 두마리요 근데 개구리 나왔어요 또 자, 여러분 여기 개구리 나왔는데 이게 옴개구리라고 두두두들 하잖아요 두꺼비는 아닙니다 독개구리죠 이거 네. 그래서 개구리 잡아 드시면 여전히 불법이라서 안되지만 목숨은 건져야 되잖아요 불법하더라도 이런거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동대기리발를이요 제발 제발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쓸모가 없는 고기 뭐예요? 얼음치 아자 추워지면 나오는 얼음치라고 천연기념물이죠? 네. 이게 한탄강에서 진짜 매번 보기 때문에 왜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겠어요 한탄강은 좀 풀어줘도 될것 같아요 와 이거를 먼저 먹어봐야 되는데 풀리면 바로 <웃음> <웃음> 오 이거 상처였다 어 빨리 꺼져 제발 우와 왜요? 오 장어 장어 장어 소가리네요소소갈이오 이거 금지세장 넘은 것 같은데? 예 <웃음> <에이>, 바로 킵 <이렇게. 웃음> 우와 장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작아요 소가리는요? 소가리는 100% 괜찮아요 저 개구리 아 <웃음> <웃음> 진짜 싫어요 장어 금지세장이 몇이었죠 35인가? 40인가? 35. 근데 금지채장은 아니 금지채장은 아니에요 두뼘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저축 좀 하려고요 아 역시 이 녀석이 나중에 제두 번째 아기를 임신시켰는데 까지 와라 아얘 놔줘야겠다 아 놔주죠 아, <목소리> 여운이 굉장한데 여운이 조금만 더 파라 <목소리> 쏘가리 보이세요? 얘네 금치에 몇이었죠? 18cm. 와, 얘는 여러분 20은 넘습니다. 이야, 쏘가리 무늬 보세요. 은혜가 민물회 안 좋아하는데, 쏘가리회는 진짜 환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쏘가리 <웃음> 드려야겠다. <웃음>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미세가 어부님 덕이네요. 어부님 한탕간 이 장어 먹고, 자, 그래서 한탕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자, 이 통발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오토릴리즈 같죠? 어 해병대에 엉덩이 네? <웃음> 추우면 애들이 좀야힌 대로 나오거든요 추우면 오늘 추워졌으니까 내일은 나오겠죠아 내일 오글 안 나온 거뭐 먼저 보내드립니다 아 역시 기승전결을 위해서 영상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웃음> 역시 11반 유튜버 덕분입니다 진짜 아아니에요 제가 뭐한게있 어부네 라가리덕이죠 그거는 박님한테 <웃음> <웃음> <웃음> 많이 배웠죠 아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다 얘기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 <웃음> 맞아요 맞아. 저는 저런 댓글 많던데 맞아. 힘 날리지 말라고 <웃음> 아니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 보셨잖아요 장어 저거 안 살려줘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많이 살려줘요 꿈에 나와요 근데 돈인데 <웃음> 여기 근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걸만 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새롭게 산 강망이긴 하거든요 새롭게 사서 고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발. 안 나오면 어부 6년 허투로 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제 머리에 딱여기서 설치하래요 <웃음> 아 롯됐다 <웃음> 아 근데 낙엽이 더 많네 아 낙엽이 많이 꼈구나 자 여러분 이게 강망이에요 고기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강망을 타고 들어가다가 통발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너무 안 되고? 낙엽이요? <웃음> 네 낙엽 때문에 바닥이 뜨면 아 바닥이 뜨면 고기가 밑으로 들어간구나 네 어부 다 되셨네요 누구 덕이죠? <웃음> 와 낙엽이 오세요 여러분 아, 잘안 해도 될 거고요 <웃음> <웃음> 과연 어부 6년 생활 와! 봤사어이 <웃음> 괜찮네요. 여기 가면 잡고기 1인분 나오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적은 걸 거예요? 아니아니요여기 제일 많아요. 오! <웃음> 이게 갈견인데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어유, 좋은데요. 어우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모래무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근데 잡고기로 분류가 되는데 요거만 모아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많아요. 찐물무이 진짜 맛있어. 모래무지 회도 드셔 보셨어요? 손님들은 회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와 아, 그래요? 저는 책에 못 친다고. 밀물고기는 디스토마라는 게요비닐 속에 숨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 드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디스마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소가리 같은 경우는 괜찮죠? 확률이 적죠?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 책임 될까봐 <웃음> 정훈아 이거 편집하지 마라 <웃음> 가물치도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가물치 죽인데요아 그래요? 오늘 뭐마리수좀 나오면 드시죠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어부하다 어부하기 싫다 이상하다 어부 <웃음> 어부 <싫다. 웃음> 자 그래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기대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부 인생 6년 버트로 한 마지막 강망 아! 안돼 환송해 쟤네 안 꺼내요? 안 꺼내요 <웃음> 어부 취미로 하세요 여러분 <웃음>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자 마지막 강망입니다 나기좀 뭐 있다 여기 아. 나을할 <웃음> 거예요? 아 없을 거예요? <웃음> 우와! 왜요 왜요 왜요 난안 보여 이야~~ <웃음> <웃음> 아, 제발. <웃음> 도가리1년차 <웃음> 어부입니다 <웃음> <웃음> 우와 이게 뭐야 <웃음> 역시 기승전결의 사나이 우와 이거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소갈이 미쳤다. 왜, 왜 이렇게 얼었어요? 지금 추워서 그런가 봐요. <웃음> 얼음쥐, 얼음쥐. 음, 음. 방생. 가. 아유, 팔팔해. 오, 여기 천중고기. 와, 수컷이 이렇게 예쁘죠? 예. 네. 얘네들 맛있나요?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안 놔줘야겠다. <웃음> 이거 놔줘야 되지 않아요? 어? 이거 짠 거죠? 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는 있긴 한데? 엄마한테만 안 보여주면 되겠다. <웃음> 와, 여러분, 역시, 잭판.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게 돌고기라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돌고래 느낌이랑 비싸게 생겼는데, 돌속에 숨어 산다고 해서 돌고기라고 합니다. 어유, 맛있겠다. 오! 왜, 두 번째, 가만 왜요, 왜요? 음. 제발, 장어. 와 아, 두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도 있어요. 우 와, <웃음> 오 네, 역시. 이면접읍니다 <웃음> <저봅니다. 웃음> 오, 뭐요소가리왜 이렇게 커? <웃음> 빨리 꺼내야 돼. <웃음> 아니 가물치를 목표라고 왔는데 가물치 두 마리 같이 나왔어요. 야, 대박이다. 한 마리 회 떠볼까요, 진짜로? 한번 먹어볼까요? 어, 좋죠, 좋죠.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어요. 이거 가서 구충약 먹으면 돼요. 진짜죠? <웃음> 악상 어흑건 내꺼다. 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아. 오 어, 둘이 똑같아요. 와, 진짜 똑같아요. 아, 멍 들었다. 멍이 뭐, 뭐, 어, 크네요. 아, 잠시만, 잠시만요. 탱탱 키스, 탱탱 키스. 키스 추베르. 우와. <웃음> 두, 두 마리. 우와, <웃음> 두 마리. 요즘 보요 지금 진짜 세다. 네. 네. 야, 여러분, 얘 넣어둘게요. 와, 어, 여러분, 소갈이 진짜 커요. 이거 3자 가요, 거의. 네. 우와, 네. 와 와, 대박이네, 여러분. 아니, 이렇게 되면 다음 강망에 도대체 뭘 기대해야 돼? 없어요? <웃음> 어? 이거 봐 거기 없다고 하니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없어요 보지 말까요? <웃음> 아 역시 어버 최고입니다 아. 아 배고파 얘네 보니까 배고프네 어 저도요 <웃음> 너무 저희들 다 야만적인 거 아니에요? 칼 어딨죠? <웃음> <웃음> 돌로 가까 <아까> 돌로? <웃음> 돌로 할까. <아까 웃음> 거의 구석이네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자, 다음 강만 한번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통발. 있어요? 네. 고기 있어요? 오우, 야, 뭐야? 오우, 잭파, 잭파, 잭파. 에이. 참개도 있다, 참개. 아, 여보니. 응, 야, 잠깐만. 우와. 아, 근데 여기 거의 다 납자루예요. 아. 납자루 근데 관상형으로 사승이는 분들도 있죠? 네. 이거 네. 비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상어 물고기집으로 해야 되나? <웃음> 이야, 참개 왜 이래? 이렇게 진짜 꺼우 <웃음> 와, 이거, 대농경이, 한번들어보세요 와, 씨, 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엄청 큰 거예요, 이거. 그렁치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소리 내는 거 들어보세요. 아, 아이, 지금 들리시죠 그렁그렁 하는 거. 그래서 그렁치라고도 하나 방언이죠,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참개. <웃음> <3개. 웃음> 이야, 어어, 조심하세요. 방언 표정 슬로우 한번 걸어줘, 어버님음명도 넣어주세요. <웃음> 와 진짜 바라얘두윤갑장이 5cm거든요 이건 100% 넘어요 마지막 통발 5개 보러 갈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가살이에요 오 여러분 이거 한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고기인데 천연이야물뭐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맛있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웃음> 왜 방생해요 근데? 혹시라도 또 갑자기 어바 밖에서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없겠죠? 없죠, 없죠. 진짜 없네 진짜 없네 <웃음> 구멍 난게 아닌데 없는 거는 거의 최초인 거 같은데? 구멍 나이스라 응. 그냥 <웃음> <웃음> 과연 또 없죠?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워밍업이에요 진짜요? <웃음> 진짜요? <웃음> 죄송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웃음> 네. 우와 뭐지? 하기 싫다 <웃음> 어 있어요 하하 <웃음> <세발이. 웃음> 제발 뭐큰거한 마리 제발 유정해미 우와 없어요?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조과입니다 목표한 가물치 나왔는데 한 마리나 더나와줘가지고 진짜 대박이고 자 여러분 이 가물치 한 마리는 집에 가져가가지고 은혜한테 보양식을 해줄 거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저랑 어부님이랑 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부님이랑 같이 회로에서 한번 추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버님 아, 기승전결기였어요 <웃음> 자 오늘은 여기 처음으로 세청가든 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엄마가 없어요 오늘. 오늘 제 겁니다. 오오오오오오. 가물치가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에 보내고 피를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아이고아이고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아이고, 자 여러분 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피를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회로 먹을 때 피를 빼야 비린내 잡는 이런게 좀 안나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었나요 어부님? 편하게 보냈어요 이게 또 가물치가 비닐 벗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비닐도 벗겨야 되네요 그죠? 아 귀찮다 이게 가물치 같은거는 비늘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어부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눕혀서 해야 됩니다 <웃음> 무서워 아 내가 이런거 좋아 하아 됐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벗었어요 와 지금 칼 들어가는 게 생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장이 짧다 생각보다 네. 깔끔합니다 여러분 오피 거의 없네 이쪽이 해야 돼 살이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오 역시 바로 배 타기 해버리나요? 이야 네. 예야오이 <웃음> 느낌 <웃음> 아실로퍼실로퍼 아, 민물도 톡톡 되잖아요 <웃음> 보이시죠 여러분 아. 편시켜주세요 <웃음> 싹떠야 이야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가물치포입니다 가물치포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 반대편이 어렵거든요 아쉬워 이거만 먹을까요? 이야 오오예오 오, 네. 네. 네. 네. <웃음> 라..라사 오왜 이렇게 살이 많아 오. 오! 재미를 위해서 오 재미를 재미를 위해 갈비살이 여기까지 있네요 얘가 길기 때문에 아, 솔직히 근데 가물찌 처음이에요 오늘 밑밥 지금 많이 까지는데 <웃음> 저 가물찌 유튜브 하기 전에 자꾸 처음 잡은 거예요 아... 저 신기하게 잡히네 아,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웃음> 목표를 두고 오면 진짜 뭐 잡혀요 항상 솔직히 잉어만 봤거든요 오늘 아 그래서 잉어를 생각하셨구나 가물찌는 거짓말 그냥 치고. <웃음> 진짜 나와버리네 이제. 어기 어기 요 랏차 어기 자, 어기 요랏 자. 어기. 됐습니다 이야 역시 어어 어, 어, 네, 이거 네,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 <웃음> 바로 썰어버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예 이렇게. 어, 예, 좋아요 좋아요 예어 오우 오케이 이야 절쇘있 어기 어기 어기 자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다 됐습니다 자 이거 바로 세팅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께서 가물치 회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어, 이거요? 네. 야, 이런 거다 해주시는데, 엘레레레레레레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성됐습니다. 네, 뭐였나? 이거? 여기 얼굴 아, 보이죠? 틀렸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여기 하트예요. 어디요? 세천 가든 하트. 음. 음, 아무 냄새나. 어, 아무 냄새 안 나죠? 잠시만 비닐. 콕 찍어서. 먹어. <웃음> 와! 오 대박이다 미쳤죠? 와전 솔직히 쏘가리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쏘가리보다 맛있어요 네. 냄새도 별로 안 나네요?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요 저는 네. 쏘가리 사실 가끔 먹으면 비릴 때 있거든요 아, 맞아 네, 네, 네, 그죠. 근데 얘는 진짜 비린면 하나도 없고 너무 찐득한 바다구이 같아요 초장 많이 찍으면 더 맛있겠다 <웃음> 비리죠? 마지막에 아 진짜요?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근데 웬만한 민물고기보다 훨씬 안 비려요 육질이 진짜 대박이죠 어. 초배라 초배라 음. 오 뭐야 이거? 음? 아 꼬리. 다른 부위인같다 꼬리, 꼬리. 제가 아까 먹은게 그쪽이었어요 저도. 음. 어? 왜요? 아니요 <웃음> 뼈가 씹히줄 <슬인> 알았어요 <웃음> 이거는 <웃음> 되게 좀 말랑말랑해요 저기요. 이거 장난 아니죠? 밑에 쪽이거든요 이거? 음. 식감이 장난 아닌데? <웃음> <웃음> 나나, 나나, 나나. 근데 진짜 소가리보다도 맛이 있,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고되데 좋았어요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 소가리안 팔릴까봐 <웃음> 아, 어머니 잘 먹습니다. 었저 아, 가물치 하나 가져가가지고 너희한테 네. 받쳐야 되거든요. 어, 아주 맛있게 해주세요. <웃음>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아, 네, 잘잡았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아, 어부님 저기 임신하고 저 내년에 또 장어. <웃음> 한 명만 할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를 회로 먹고 은혜한테 대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 가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물치의 어원이 원래는 가모치입니다. 가모치에서 가운데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자,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요 산모들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가모치라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좋냐? 요 녀석을 들기름에한번볶근 다음에 물을 넣고 아주 푹달여가지고 먹으면 산모들한테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요 가물치의 효과가 뭐냐면요. 단백질이랑 칼슘 량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산후의 혈어 증상으로 인한 기운이 없는 산모의 산후조리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덧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데 은혜가 또 입덧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맞지? 심하지 않아. 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에 한 번씩 속이 안 좋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계속 멀미를 하는 상태라고 은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징그러운 거보거나 하면 은 바로 구역질하고 자다가 일어나 내 얼굴 보고 바로 구역질하고 양치하고 나온 내 얼굴 보고 바로 구역질 라고 밤에 컨텐츠 찍으러 들어왔다온저렴보고 바로 구역질이에요. 나가.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물치가 또 자궁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아주 푹 익힐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 목욕하러 가자 손질하러 가자 감다 이뤘지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이 가물치는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데 점액질을 싹다 제거를 해왔고 손질을 일단 할 건데 간단하게 손질을 할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비늘만 치고 바로 끓여요. 내장까지 근데 저는 은혜한테 메인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내장은 제거를 해주고 살이랑 뼈랑만 싹 한번 우려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가물치의 대가리를 자르 내게 겨드랑이 앞. 빨들고 라아삭 사무라이 아, 이제 이런거 아 할거잖아 아, 라이 와 미쳤다 이거 은혜야 눈 감아 이거 찍어야 되잖아 눈 감고 찍어 자 여러분 이렇게 뺐으면은 자 이게 배를 롱꽃부터 와 내장을 싹 빼줄게요 라아삭씨와이65 정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몸뚱이는 긴데 내장이 진짜 이 끝이에요 엄청 작지 어. 자 이렇게 뺐으면은 요 안에는 신장이 구멍이기 때문에 요 피까지 싹다 씻어주고 게요아 잠깐만요 잠깐만 비닐 먼저 벗겨야지 자로얘비늘이비늘이 비늘이 있어? 어, 엄청 두꺼워 조조조조조 아, 이제 이런거 안해할 거잖아 진짜 안해 조조조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쭉 보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어 아빠 뭐해? 조조조조조?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하겠지 조조조조조 <웃음> 엄마 조조조조조 조조, 조조, 조조, <웃음>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는 거잖아 이제 바르고 고운 말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그래, 애들도 다어주신내 영상에 본 어린아이들 아, 어린 아이들. 어. 아 그거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인 거고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면 저는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애기 앞에서 욕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게 해줄 거야 대신에 교육을 하겠죠 분명히 내 영상을 애기들이 보는 분들도 저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하면서 너가 장난감 안 사주고 지나가서 쭈팡이가 아저 리발레키 이러면 <웃음> <웃음> 혼내야지 그러면 쭈팡아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리발 뭐, 몰라 <웃음> <웃음> 그러면은 타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로서 <웃음> <웃음> 주방아미리 미안하다. 너 리발렉 있으면 바로 타작 들어갔나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보게 해줄 거야 근데 따라하면 거기서 제재를 하고 물론 내 영상을 허락하시는 부모님들도 자가 이렇게 제재를 하시거나 못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보는데 좀 언어가 그렇다 그 메일도 많이 오는데 사실 이게 컨셉상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점에 대해 사실 여러분들 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그 부모님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 좋아. 보지마 하고 애기 재우고 보신다? 이런 DM도 진짜 많이 와요 이러면 너무 기분 좋지 너무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안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 굉장히 유익한 채널도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왔으면 자 이제 요 녀석을 버벅 네! 그리고 바로 려자 <웃음> 다음 주 분은 바로 롱 레레 레리름레롤랄리름 <웃음> 이거 비읍으로 우리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지감 느껴져 가끔은 재밌대 이거 비읍으로 해봐 봉불배 불비붐 <웃음> 레걸린 거 알지 컴퓨터 <웃음> 봉불의 불비붐 잘하지? 내가 벌써 했잖아. 어쩌라 그럼 바로 입장. <웃음> 입장 입장 입장 입장. 자 이렇게 들기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기름을 함으로써 가물치나 민물고기들 속내와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들기름에 한번 볶은 다음 하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얘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물이를 기 입장 입장, 입장. 들어가라. 오, 오 맛있는 냄새나. 야 진짜 맛있는 냄새가 지네요. 자이 들기름 어. 냄새가 진짜 반칙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한.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볶는 게 없네. 손으로 해야 되나? 어. 닭철아이. 볶는 거 가져올게. 그냥 이렇게 흔들으면 되지. 오, 음. 오, 냄새. 야, 그래야 너무... <웃음> <웃음> 개웃긴데? 전체샷으로 한번 찍어줄게. <웃음> 너 재미들린 것 같은데, 저거? 어진지뒤어어 뒤졌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기름에 한번 쫙 조져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겉에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익었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자, 라이시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세요. 우리 면나 아이시스 먹는데, 맞지? 우리 근데 정수기 샀잖아. 네, 정수기에서 저희 아이시스 광고 필요 없어요. <웃음> 음. 아, 나도 한입만아목말리지 마셔봐. 아이씨. <웃음> 자, 물을 여기다 오, 그대로. 오, 야,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됐다. 이 상자에서 물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은행개 빠졌죠? 롱롱롱롱 안 하죠? <웃음> 롱롱롱. <웃음> 늦었어, 이봐. 자, 여러분 나머지 한통더 부어 줄게요. 저기 물을 부었으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끼고 위에 가물치에 약간 즙 같은 녀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잡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바로. 레루 <웃음> 말하고? 레루레루는 조금 뭔가 이상한. 렐루. 렐루. <웃음> 너 오늘 왜 텐션 좋아 은혜야? 나 오늘 좀속괜찮아오 다행이다 요새 한동안 진짜 은혜가 텐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 좋아 뭐라고? 랄롤랄롤 <웃음> 자 그리고 벌써 들어간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넣으면 좋다 그래요 자 바로 릴랄랄롤자 <웃음>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의 효과가 뭔줄 알아? 고소해 오메가3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웃음> 고소해로 들었어 <웃음> 이게 또 고소하고 고소한 것도 맞긴 하네. 맞지. 자 들깨 가루 넣어주고, 자 여기 요레추도한 다섯 개 정도 넣어줄게요. 흩날려라. 레루레루. 귀엽다. 나. 레루. 나. 아, 속안 좋아. <웃음> 자 여러분 이 상태로 한 시간 정도. 하나, 둘, 셋.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정확히 딱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봐봇 와 개쩔지? 뽀얘졌다 어,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가물치를 구우면 은 진짜 곰탕처럼 요렇게 하얘집니다 그래가지고 가물치 곰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소금이나 요런 조미료들이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마 들깨가 기잖아 들깨가루랑 그냥 그런 줄알아있 지. 게 레드랑 넌 죽빵이 없었으면 바로 멍들었어 <웃음> 자 그래서 지금 한 시간 그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밥을입니다 밥을. 다블? 마늘 입맛 비음 말고 다른 것도 없어 음 엄청 음, 어려운 거 비음 음. 오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라를 하자 그냥 리얼이 제일 맛있다 흩날려라 마늘 넣끼들자 마늘 좀 많이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 손에 들어가 뭐예요 그죠 바로 냉강풍도 냉랑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겠습니다 바로 앙아아아 <웃음> <웃음> 야그것은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닌가 되게 어렵다 앙앙아루 아아. 아, <웃음> 오, 어렵다. 자, 여러분, 요찹쌀가루도좀 넣어줄게요. 초조조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2시간을 더 끓이면 됩니다. 자, 바로 라가리. 봉생 자, 여러분, 지금 총 3시간 정도 푹 끓였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웃음> 우와. 미쳤죠, 여러분? 완전 그냥 곰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은혜야. 부풀꺼. <웃음> 아, 나 토할 것 같아. 어, 왜? 오르마. <웃음> <웃음> 너는 왜? 해? 아, 네가 할것 같으니까 뭔가 이거 알지? 블루투스 구역질. <웃음> 난 사실 너를 유도하는 거야. 한번 시원하게 애케야, 그다음에 좀 없어지거든. <웃음> <웃음> 좋아할 것 같다. 참고 있어. <웃음> 여러분 요 가물치 곰탕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 자 그냥 여기 있는 허연 액체 자요거는 가물치 곰탕이고요 안에 있는 건더기 있죠 이 건더기들을 요 보자기에 싼 다음에 돌도 말아서 쭉 짜면은 가물치 즙입니다 요두 가지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먹는다고 요자 그래가지고 요 탕을 따로 따라내고 건더기를 한번 여기 안에 넣어 볼게요 와 이거 굵구거가 가물치 그거 위에 뭐불순물 같은 거 하려고 보자기를 덮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서 다 부은 다음에 그 남은 걸로 즙을 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거를 어. 다 부은 다음에 어. 나중에 건더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또 따로 찡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했어 너가 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웃음> 네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도와줘 알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덮고 천천히 부어줄게요 오오 그리고 조금 빼고 리자 그래 그래 오 완전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은혜 말은 불순물을 조금 많이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한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허연 거 보세요 허연 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는 완전 약이야 은혜야 양을 아, 내가 다려서 먹는 거야? <웃음> <웃음> 어, 그렇지 돌려지효자 뜨거워 내가 할게 야, 이렇게 하면 되네 은혜야 엄청 많이 빠지네 이러면 자그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한 것만 딱 골라냈으면 은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 가물치를 넣어가지고 자이 나머지도 싹다 넣어서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짜면 되는데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짤 수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걸 하나 구해 올게요 뭐야 야 무슨 그런 강... 너무 길어? 어 괜찮아 그 우리 집 짓는 그건데? <웃음> 집 부수기자 하나 없어도 괜찮아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은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짜게요 여기서 짜지는 게 가물치 즙이라고 합니다 곰탕보다 액기스들을 더 뽑아내는 거죠 자 가물치 손탕 와 완전 날라 액기스 떨어진 거봐 다 찼습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산모드란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우리 안에 가물치 곰탕과 가물치 즙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은자 이게 가물치 곰탕입니다 여기는 그냥 끓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기게 즙입니다 이게 손즙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은혜한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거거든요 아 진짜 입덧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은대가 먹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기미하는 느낌으로 쫙 아니, 같은 거. 에이 무슨 좋은걸 그냥 퍼퍽쳐마셔야지컵같은걸뭘 컵같은걸 마셔 요러고 그냥 퍽퍽 쳐먹어야지 걸로... 토할거같아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서 여러분 저번에 해신탕도 알지 아 오빠 진짜 토할것같아 한입 먹자마자 오뎅국물 맛 나온다고 좋다고 그랬잖아 똑같아자 여러분 이게 가물치 이거를 언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껀덕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 은혜가 임신을 하고 또 이렇게 임산부들 좋다는걸 해가지고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은혜한테 해줘서 기쁜거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기쁜거에요 자 먹어볼게요 조베르 와 이거 진짜 은혜야 소금 이런 거 아무것도 안해잖 너무 담백한데?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아니 진짜 미쳤.. 이런 맛이 난다고 진짜로? 네, 여러분 이거 진짜 간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가물치도 밀물고기라서 짠내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거 진짜 간이 돼 있고 약이야 은혜야 와 진짜 개진국이요 곰탕보다 진해 와너 설렁탕 좋아하지 은혜야? 응 설렁탕은 너못 먹어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은혜야 너 너무 야너토하지마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 질판사발에 한번 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생선 냄새 더나응 음, 하나도 안나 엄청 고소해 어, 이게 들깨 맛이 더 많이 나요 여기서 그렇게 막큰 차이는 아닌데 들깨 맛이 확실히 더 많이 나서 이게 더 괜찮아 그냥 이거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아 그래 그래 그거 먼저 먹어봐 춤을 아, 해야지. 트름 냄새나. 여기 <웃음> 무슨 소리야, 너야? 나 개빡침 모자 벗는 거 알지? 머리 냄새 맡아. 아 싫어. 오 시키즈. 트름 트 어때? 오, 오, 오 맛있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만 더 먹어봐 <웃음> 어왜 진짜 못 먹겠어? <웃음> 맛은 맛있어 생강에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음. 한약 맛 같은 어 그래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내가 처음 먹는 거에 거부감이 엄청 쎈는 어, 사람이잖아 아, 아, 엄청 예민하고 짜증나요 어. <웃음> 아니 그래가지고 어. 처음 먹는 거잖아 어, 예민하그 짜증나게 발동했구나 어. 근데 지금 들면 이제 두 번째잖아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웃음> 까지만 해봐 이거 진짜 몸에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 삼모한테 응, 괜찮아. 어, 괜찮지. 한번 그럼 이제 세 번째 아, 먹어봐. 시간 이거 먹을 거야. 아, 아그 이거 먹어. 이... 콩국수 같기도 하고. 아, 네, 은혜 또 콩국수 못 먹어요. 개짱 나게. 추룩 추룩. <웃음> 나도 이런 추임새로 내한좀 풀자. 추룩 추룩. 왜왜왜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비린내가. <웃음> 비린내가 나? <웃음> 나는 비린내가 나. 아, 진짜로? 여러분, 그래도 즙을 안 짰으면은 은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나? 진짜로? 어, 뭔가 그 있어 그. 하나도 안나오는데? <웃음> <웃음> 저 어, 제일 못 먹겠어? 아, 이게 더 진한 거 같은 느낌? 아 그래? 이거 다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어왜 이거 이리 와서 아그니까 지금 안될거 같은데 왜냐면 얘를 맛을 봤잖아 그래서 계속 얘가 생각나 아또그 예민한 거개 짱난 거 발동했구나 <웃음> 자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저를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은혜를 <웃음> 위한 컨텐츠다 나만 개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고 있으면 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임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너 이거 못 먹겠어? 한한입 또? 아 왜? 아, 너무 속상해서 그래 이게 아, 몸에 좋은 거니까 얘라도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웃음> 그래. 이게 <놀라> 뭐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